겟리스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겟리스폰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이와 같이 겟리스폰스에 대한 설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먼저 겟리스폰스는 이메일 마케팅을 활용하는 CRM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이 물건을 사게 만들고 한번더 사게 만들고 계속 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CRM 즉 고객관리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드니스폰스는몇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메일 마케팅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이나 웨비나는 이렇게 웹 세미나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하는 세미나입니다 우리가 몇월 며칠 몇 시에 토지와 같은 장소 대여하는 공간에서 세미나를 열고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듣는데 이 웨비나는 웹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할수 있는 그런 이 예,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자동화라 해서 고객의 반응에 따라서 다음 행동이 정해지는 즉 이메일을 발송을 했는데 고객이 이메일을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에 따라서 이 마케팅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그 다음에 A라는 메일을 발송할 수도 있고 또는 B라는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조건부 메일 발송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일 발송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점수를, 점수를 추가한다거나 어떤 태그를 붙여서 고객을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화면을 좀더 내려보면 실제 지금 35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이 겟리스폰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더 내려 볼까요 그래서 온라인의 마케팅 플랫폼이다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메일 마케팅의 기능을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스텝 메일이라고 표현하는 자동회신을 발송하는 기능도 있고요 ab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메일이 더 효과가 있는지를 알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잘 열어보는 가장 완벽한 시간인 퍼펙트 타이밍도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픈이나 클릭 효율을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랜딩 페이지를 버튼 몇번 키보드 좀 이렇게 치면서 내용을 수정하고 더 멋진 랜딩 페이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비나는 이 지금 보신 바 없이 채팅창에 웨비나를 듣기 위해서 들어있는 사람들의 목록이 들어있는 건데 웨비나를 통해서 거리와 시간이나 공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고객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온라인 화상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자동화는 이런 점수를 부여하거나 이런 조건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는 장바구니를 물건 담아놓고 포기를 하고 간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하는 등의 이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가격 정책인데요 이 겟니스폰스는 외국 툴입니다 그래서 이 15달러 월 결제가 있고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여기는 자세하게 안 써있지만 내가 이메일 리스트 즉 이메일 주소를 1000명까지 수집하겠다라고 하면 한달에 15달러인 이메일 버전을 쓰시면 되고요 5000명까지 이메일 수집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하면은 요 프로버전을 쓰시면 되고요 이 이메일과 프로버전은 목록 이메일의 숫자도 있지만 프로버전에서는 웨비나를 100명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예, 추가가 되고 그리고 마케팅 자동화의 고급 버전 그리고 랜딩 페이지의 고급 버전이 추가가 됩니다. 물론 맥스와 엔터프라이즈는 더 비싸지지만 그에 추가되는 이제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웨비나가 한번 웨비나를 할때 5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주로 이제 기업에서 많이 쓰는데 비용이 비싼 만큼 전용 IP 주소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메일 수신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메일 마케팅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그냥 무작위로 발송하는 스팸 메일이 아니라 같은 전략을 포함하여 이메일과 또는 웹이나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관리하고 꾸준히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g e 스폰스 그래서 g e 스폰스는 영어로 Get과 Response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 e t r e s p o n 를 무료체험을 통해서 30일 동안 무료로 프로 버전까지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계정을 생성해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지금 이메일과 암호를 넣고 다음에 넘어가는 화면에서는 좀더 세부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외국 툴이다 보니까 쓰실 때이 영어로 쓰시는게 중요합니다. 영어로 쓰셔야 이, 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 캐니스폰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